저는 제가 본 예사롭지 않은 풍경들을 관객들한테 전해주는 일종의영매로서 멋대로 해석하려 들지도 말고 함부로 감정을 이입하거나 투영하려 하지마 심각하기만한 작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선이 치우치지 않는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과거의 제 자신과 스스로 화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떨 땐생존하기그 자체 마냥 치열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